자유, 돈, 명예를 원한 샘은 악마같은 예술가 제프리가 던진 계약서에 서명한다. 계약은 바로 그의 피부에 타투를 새겨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평생 전시되는 것.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그리고 톱스타급의 인기까지. 타투 하나로 180도 바뀐 인생을 즐기던 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제프리에게 팔아넘긴 건 단순히 피부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 영화는 악마 같은 유명 예술가에게 자신의 피부를 팔아 자유, 돈, 명예를 얻지만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평생 전시되어야 하는 주인공 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은 아트 스릴러 영화입니다. 처음 이 줄거리를 읽어보았을 때에는 아무리 돈과 명예 그리고 자유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피부를 팔게 된 정확한 계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난후 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 자신의 피부에 타투를 새겨 전시한 예술가 빈델보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에 감정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 피부를 판 남자는 주인공 샘의 주변 환경적인 문제와 함께 피부를 팔게 되는 첫 순간부터 전세계 사람들 앞에서 전시품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몸을 드러낸 후 자신의 피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수치스러운 순간과 절정으로 치닫는 결말 순간까지 모든 순간 속 전개가 매혹적이면서도 독특하게 흘러갑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소재는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는 현실과 이상의 경계 사이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표현해서 몰입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말로만 아트 영화라고 하고 난해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지 않는 영화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피부를 판 남자는 샘의 시점과 주변인들의 시점들을 오고 가는 연출로 한 번에 이입이 가능한 설정이라 좋았고 인물들의 감정이 와닿을 수 있게끔 예술적인 측면을 다채롭게 표현해 인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좋았던 점은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신경 써야 하는 셈의 내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었던 점. 덕분에 마냥 내가 예술품이 되어버린 셈의 입장이나 혹은 셈을 바라보는 관객이었다면 무슨 감정이었을까? 하며 생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외적인 부분은 매혹적이면서도 매력적이지만 영화 피부를 판 남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내적으로 비추고 있는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예술적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해도 전시품인 셈을 대하는 방식이나 세미 현실을 받아들이는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정말 사회와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는데요? 이외에도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전시품이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을 이용해 경매를 진행하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비추는 장면 등 여러 장면을 통해 심오한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외적인 비주얼적인 부분과 확실히 이입할 수 있는 내적인 감정들을 집중해서 보면서 두 배의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